라디오를 잊은 그대에게 낯깔스런 팝과 다양한 음악 정보 일상의 이야기들로 차려낸 푸짐한 한상 팝 브런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현안과 화제의 이슈를 짚어보는 5시엔 대세남 지친 퇴근길 수반 당신에게 주는 유쾌한 음악 선물 뮤직 런 KBS 대전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난 한국타이어에서 600건이 넘는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노인보호센터,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추가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 비트는 등학대를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청이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벌여 700건에 가까운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490여 건은 형사처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교회, 대학 기숙사 관련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상 정보 습니다이칠 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보도와 또 국민적인 공분으로 시선이 쏠리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는데요. 내 네, 아이든 아니든 한명한 한 명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반복되는 아동학대, 막아야 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